자주 셨으니, 하나님이 사랑하사, 독생자 주 셨으니. 오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 주가 그의 자녀들을 길이 축복하시고 너의 쓸것 미리 아사 풍족하게 주시리 계시선 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을. 이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아